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도 거절하신도 기다리라 하신도 그저 감사. 감사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까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간절히 홀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감사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 위에 실지라.